아들어보시든가야 뭐가 아니래 아그 조스 스톤의 역같음이 나오기 시작했어 아니라대 나보고 이뭐 네, 방풀할 수 있냐 이거 뭐 보이냐? 실라스 이게 손패 있는지 보이냐? 안해 음. 이번 턴이 만화 회오리의 베스트 적기는 맞는 것 같은데 서리강서 하나와 그리고 태국학탐구태국학탐구에 어, 쓰진 않냐 상천날개를 정리해주는 쪽으로 가네요 하나 아, 요리까지 사용을 해 줍니다. 사실 저는 그냥 얼려 놓기만 하고 태고학 탐구를 보는 것도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 게뭐 그렇게 압박이지는 않지만 저 오체력은 검은 하늘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와! <웃음> 오른쪽 켈리단! 여기서 켈리단이? 켈리단 감동이야. 절대 정리가 안 되는 필드였거든요. 무서미션나지면서 손을 았어 이거다. 아! <웃음> 챙겨 안했어! 챙겨 안하는게 맞았어! 드로우해서 이긴거야. 그치? 드로우해서 이긴거야. 오케이! 네. 자유로쿠터 맞아요. 자유로... 자유로... 맞아요. 네, 좌우, 좌우 두개. 자이로쿱터로 또 좋은 교환을 할수 있죠. 자, 할수 있고요. 일단은 볼까요? 두바리 속당한 후바리! 아,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지금 맥시메가 나가지고. 아, 아 이거 광역 3 데미지거든요. 빙하 경주 선수 쓰는 거 처음 봅니다, 전 지금. 다 정리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유코스트의 하수인이 체력이 아, 아, 아, 너무 낮아져요. 아, 플러리 너무 신났죠. 활짝 꾸고 있습니다. 텐트 표정 구겨지고요. 오오! 야! 조현수의 커스터미라는 건? 아, 다깐만 경주 선수 얼음열이 뭐야? 아, 어, 개사기 카드. 오케이, 오케이! 신나신나 신나신나 신나. 죽여! 신나 신나신나 신나신나 신나신나 신나신나 신나신나 신나신나 신나신나 신나신나 신나신나 신나신나 신나신나 신나 <웃음> <양심 없기는 해. 웃음> 음. 아, 잘못 봤나 했는데 아니네? 유묘하게 애매한데 이렇게 해놓을게요 지금 카드가 또 있으신가? 성데력이다 부... 탑... 이게 칼춤이라고요? 네. 완벽. 어, 이 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달려야겠는데, 이거? 이게 명치의 딜을 최대한 때려 넣어줘야 야 돼, 냥 어? 폭탄 한한 장! 와!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와 미친 우와 우와 이게 죽음의 연자만 있으면은 끝나버리거든요 두 개가 면역이 되면은 이 친구는 눈물 흘릴 거예요 다 보십시오 하고 면역이죠 면역이죠 방풍하면 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죠. 어, 영웅한테 계속 공격력이 된거에요 된응 면역이야 응 면역이야 이댓씩 계속 맞아 <웃음> 아 여기 되네 되네. 아유 깜짝아 어 간다 예. 어수아비 <웃음> 연약 <웃음> 가라! 미친 난도꾼! 하하 하하하 공격해! 난동 부려~ 깽판, 쳐 깽판~ 아~ 좋아서 승리한 배스! 스어 하트! 좀 이득 보는거 많아요. 좋은거. 으로 가져갔으면고소 어? 어? <웃음> 어로리 <웃음> 아니 씨, 봐 내가 먹네? 아니, 이거 버그 아니야?